이영애, 내가 한채영 시어머니라고? 악플러 고소. 배우 이영애가 후배 한채영과 고부관계라는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고소를 접수하고 이영애의 가족관계 등 신상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린 악플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영애의 남편 정호영씨가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채영과 결혼했다는 루머가 퍼졌다. 그러면서 가족관계상 이영애와 한채영이 보부관계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타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루머를 반박하면서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다담은 이영애 씨와 정호영 씨는 여배우 한채영 씨및 모대부 업체 사장과 혈연 관계는커녕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루머를 일축했다. 이어 악플러들은 한채영씨가 이영애씨와 고부관계가 된다는 허위소문을 인터넷상에 마치 진실인 것처럼 게재했다면서 이영애씨와 정호영씨를 비롯해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호영씨의 나이와 직업 등신상에 대하여 무기상 또는 스폰서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정호영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Thank <laughs> you.